자 오늘은 또파비플레이타임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챕터3가 또 나온거야? 그것은 짝게임이었고요 모바일 게임 순위를 살펴보니까 이 게임이 딱있더라고요 그래팩플레이타임 이거 근데 그림체가 보니까 이거 폴프롬프님 그림체인데? 하다하다 뭐 애니메이션 짝투 게임까지 나오네 아 그래팩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대는 거구나 오케이. 빨간색을 여기다 갖다 대면, 문이 열려서 도망가는 그런. 근데 얘는 뭐야? 허기워기에 있는 뭐, 퍼플워기인가요? 생긴 거는 로봇 장난감처럼 생겼네? 이거를 걸어서, 왕! 하면은, 바로 탈출. 게임이 상당히 쉬운데? 이거를, 여기다가, 걸고, 아. 뭐야? 악마워기? 아, 이거 건들면 악마워기로 변하는구나? 자, 빨간 그래픽으로 갖고 와야 되나본데? 이러면 성공. 그거요? 실험 0036. 가면 갈수록 이거 저 보라 로봇의 정체가 나오지 않을까? 저거 캡비 다리 아니에요? 음? 아저 보라 로봇이 허기 허기 짭인가 보네. 캡비가 아니라 도구비가 되었어. 약간 짝퉁의 짝퉁 같은 느낌. 이번엔 살살살 피해서 그대로 가져오면 아주 e a 이제 도구비의 몸통이 필요하거든요. 안 걸리게 딱 들고. 오면 아주 쉬워요. 와우. 오, 도급이 완성됐어요. 와,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짭기오기 악마오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쫓아오는데 순식간에 도망치자고요. 수고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자, 이번에 이제 도급이와 함께 탈출 갑니다. 아! 아! 뭐야? 아, 안 걸리게 밑으로 가서 가야 되구나. 수고해요. 도급이를 저기다 갖다놔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가야 되나? 요거를 걸어서 안 닿게 한 다음에 여기에도 닿으면 안 된다는... 거. 오, 오 이제, 이제 난이도 슬슬 올라간다. 오, 오, 오, 오... 오... 뭐야? 호기가 잡았어. 자자자자자 오... 이게 살살살살 살살, 가자 되네. 가자. 탈출 아니야 이제, 이러면? 네! 오... 제 이러면? 오... 오... 옳지 컬트롤 이제 슬슬 필요하군요 자, 짭기 위해 버렸고이거는 어떻게 가야되나 이거를. 땡겨서 자안를이 차분차분 걸고 탈출 수고요 이거를. 이거를. 이거이라생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안거를 조심스럽게 대고 올게요 이리 와차피 외모의 상태가 약간 한 300개 두드려 맞은 파티 같네요 이거는 요렇게 가서 갖고 오면 쪽빼기자 다음 방으로 이동했는데 이건 뭐야 키시미시가 눈깔이 3개가 되어버렸어요 짭시미시 겁나 징그럽네 저리가 어. 짭피시 키스를 받았다, 받았다. 자 꼬리를 올려 실험 번호 0066 미시키 씨 너무 이거 대놓고 짭티 내는 거 아니야 뭐야 앞쪽에는 짭시 미시랑 위에는 악마 오기둘다 싫은데 천생 연무끼리 만나게 해줘야겠어요 짜잔 너못 no. 뭐 생겨서 저리 가 짝퉁 참교육 들어간다 용암 맛좀 봐라 <목소리> 잘 가세요. 난 탈출합니다. 오 짭귀오기 가석하고 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하하. 안녕하세요. 얼이고 이거 짝퉁들 파티 열렸네. 좀 짝퉁들이 어디 파티를 즐기고 있어. 몰래 내려가서 문 열어주고 탈출. 어라, 짭귀오기 갇혀 버렸네요. 이걸 왜 구해줘야 되지? 개가 천선 했나요? 자, 몰래 싹. 고마워, 테슬라건이 내 기억을 되살려줬어. 정신이 돌아왔나 본데요? 짭기워기가 착한 애로 되돌아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전기를 눌러서, 어? 둘이 결국에는 커플이 됐나요? 어, 그래. 잘 어울린 두 쌍이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같이 청기 먹어. 자, 글러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오! 이거면은 이제 전기에 안 통하겠는데? 음, 자, 전기 지져주고 다음 너야 음, 사랑해, 전기맛 좀 바르라 자, 이제 짭기워기와 깜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걸로 폭탄을 보면은 오케이, 저 안에 어? 비밀이 밝혀집니다, 슬슬 사원증 프로페서 T T 박사 나는 살아있는 장난감들을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 T 박사 만날 수 있는 건가? T 박사의 정체 누구죠? 오케이 장난감 만드는 기계까지 등장했네요 장난감 만드는 방법 납치를 한다 장난감으로 바꾼다 실험을 한다 야 이거 끔찍한 녀석들이구만 이거 자문 열고 악마 오기가 저 어, 상자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어림없지 바로 지지야 조심스럽게 감다해 샤라락 짭귀옥이 인간 시절이 담겨있는 모습 어 위험해 악마 오기 화가 잔뜩 났어요 뚝 배기. 깨기. 이거. 기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니야 짭, 짭이오랜만이다너 있었구나 내가 까먹고 있었다 너의 존재를 이거. 이거. 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어 살아있는 장난감들은 악마들이 아니야 나쁜 애들 아니라는데요? 원래 착한 애들이라는데? 근데 너네들 너무 못생겼어 비밀의 방을 찾으래요 그러면 은 이제 장난감들은 이제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대 자, 비밀의 방 열려갑니다 똑딱개빵 우와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밀의 방 안쪽에 있는 가방 발견 뭐가 들어있나? 아 이제 인형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수있나본데왜 이게 뭐냐 얘왜 가끔 파피 모습으로 돌아오냐 셀 발견이에요. 불 꺼주고 셀 획득. 오케이 다음 CPU를 찾고 안쪽으로 돌아와서야 짭기 여기 다시 상태가 좀안 좋아졌나 보네. 탈출하고 짠 동왕 동왕 깨게 주고 한번더폭한 바다라 동왕 동왕 악마 컷. 오 CPU 찾았다. 여여 c p 우넌내 꾸야 소울스톤을 찾아라 빵 어?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짭피가 대신 희생하려는 거야? 안돼짭피야 어. 짭피가 대신 죽어가지고 소울스톤이 돼버렸어요 내가 너 나중에 꼭 부활시켜줄게 오 자자자 자, 저기리버시 머신이 생겼어요 오 그렇게 해서 짭시미쉬 없애버리고 짭피 부활 성공 그렇게 모든 짝퉁 인형들은 인간으로, 인간으로 되돌아갔다고,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합니다.